나, 나의 나 장점을 내가 뭔지 알아. 자극적인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든 방송을 볼수 있지 않을까? 봐봐. 내가 막너케들 수영복 입는 것만 그려봐. 그러면 님들 밖에서 내 방송 켤수 있겠어? 막내 방송에서 막 거슴이 보잉 보잉하고 <웃음> 살색이 난무하는 그런 그림을 밥 먹듯이 그려. 그러면 당신들 밖에서 내 방송 켤수 있겠어? <웃음>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장점은 어디서든 볼수 있는 전체 이용가 방송이다. 아니에요. 그래도 좀 부끄러워요. 뭐라고요? 나처럼 밖에서 보기 좋은 방송이어 어딨다 그래. 아주 <웃음>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저는 어디서든 볼수 있는 아주 순한 맛 방송입니다. 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뽀짝해. 성깔이 좀드러운게 흠이지만 괜찮습니다. <웃음>